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목상의 목자 강희수 권사입니다 지금 딱 10년 만에 정확하게 딱 10년 만에 오픈합니다 음. 아, 2년간은 네. 정말 약국은 전혀 안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가지 영적 훈련을 받았었고 어그 뒤로는 쭉뭐 파트타임 관리학사 그 다음에 풀타임 관리학사를 하면서 이제 약국 오픈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제 지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으로 저를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말씀 33장 2, 3절 말씀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는 그 말씀에 압도되어 가지고 계속 기대함으로 이제 강력하게 기도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듣기를 했을 때 제게 제가 품고 있는 약국을 6, 7억 이상 또는 8억 이상 되는 약국을 권리금 1억 원의 약국을 인수할 수 있겠다고 주셨던 그 말씀에 또 이렇게 강력하게 저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고 약국장님께서 제게 약국 인수 받을 생각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엄청 기대가 됐었어요. 와 정말 이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약국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처음에 제시 받았던 금액이 6억이었어요. 네, 현실적으로 어 제게 너무 큰 금액이었고 또 그, 그때의 그 시세로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 봤을 때도 NO 그 다음에 동기약사들에게 자문을 그렸을 때도 NO라는 사인을 주요 우리 약국자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국이 팔렸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1억 원의 약국을 주시겠다는 그 음성이 제게 너무 강력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약국이 제삼자에 팔려버렸잖아요. 어, 어떡하지? 어 약국이 팔려버렸네? 내가 그럼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인가? 엄청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약국을 간두고 다른 곳에 오픈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오픈을 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신뢰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쫙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어느 곳에 약국을 오픈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변 동기들에게 약국 자리 알아봐 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약국 할 만한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었던 거죠 어디에 약국 가면 좋을지 계속 기도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근하는데 제가 6년 동안 한 길로 출근을 하거든요 차를 운전하고 그런데 신호대기 중에 고개를 좌측으로 돌렸는데 어? 저기 왜 약국이 없지? 하는 한 장소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좀 흥분되었어요 아 저곳이 왜 약국이 없지? 저곳에 약국을 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흥분되는 마음으로 출근해서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여쭙고요 집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 여쭈어 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사인을 주시는데 저곳이 내가 예비한 약국이 맞다 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저희 약국에 자주 오시는 부동산 소장님께 전화를 해서 저 작은 미용실 자리라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아직은 손님이 많아서 비킬 생각이 없다 라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내내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이미 약국은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나이도 많고 그리고 제가 또 불, 몸도 불편하고 위해서 다른 데 취업하기도 금방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약국 갈 자리는 날라가 버렸고 마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안해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쯤 저의 경제적인 어떤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약국이 아닙니까 제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국은 그럼 어디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밤이 늦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 또그 다음날 새벽 일찍 잠이 깨었죠.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또다시 계속 하나님 당신이 예비한 곳이 어딥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정확하게 몰라서 찾아보았더니 빌리포서 4장 6, 7절 말씀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읍절이고 읍절이고 거의 외우다시피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게 마음의 평강이 확 끼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차올랐어요 그래서 힘차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음. 그렇게 출근 준비 출근을 하고 조금 있으려니까 그 소장님이 급히 웃으면서 오신 거예요 미용실 자리가 비키기로 했다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빌리포서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미용실 자리가 비키고 내가 약국을 할수 있도록 환경이 열린 거잖아요 한순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희망이 막 이렇게 비치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4월 28일에 하늘 온누리 약국, 하늘 온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하늘 온누리 약국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비용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권리금하고 약국 전세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약국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정확하게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딱 1억 원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하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약국을 할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려 했지만 은 이게 합산을 하니까 1억 원이 나온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 어, 제 생각에는 정말 지 진선 약국을 인수받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했었고 또 번듯한 큰 약국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1억 원의 약국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55인데 약국을 한다면 길어봐야 10년 남짓입니다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부터 제게 계속 기도하게 하신 비전들이 있는데 이 비전들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드는 그런 비전입니다. 어 이제 이 하늘 오늘이 약국을 통해서 1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국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이비전들을 이루어 나갈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여전히 제게 살아있으면서 이제 20년 동안 약국을 통해서 그 비전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